괜찮아요? 자, 아, 이렇게 돼 있어요. 회장님 특수한 문상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상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상어 어떻게 되니? 이런 편도. 뒤에 나올 경우. 뒤에 나올 경우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뭐 하면서. 이면 조금 더 특수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사실 은 어렵지는 않은데 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런 형태에서 출발해서 출발해서 다시 주어 동사 발전을 시켜 보니까 이거를 써주면 마치 목적어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뒤에는 목적 보호 역할하는 을 무언가를 여기다 두면 크게 한몇 가지로 나눠볼게요 이것도 마치 부대상을 나타내는 동시동작 또는 부대상을 나타내는 현으로 되지 않을까 A, 여기를 B, 그런 목적보의 형태인 B의 형태를 여희들 이제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현재 분사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나올 수 있다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 나머지 예를 들면 뭐 전면부라든가 다음에 부사적 형용사, 부사적 소사라고 그러는데요. 음, 부사 이런 말잘안 써서 어좀 어렵지. 부사 부사 형태로 나오지만 사실은 형용사 역할하는 건 부사적 소사라고 하는데 전면구나 어. 이런 거 이런 형태로 주로 등장합니다. 이런 형태. 너희들이 제 제일 많이 봤던 예문 중에 하나가 그녀는 어디 있었어? 그녀는 스튜디오. 어디에서 있어? 방둑에서 있어. 언더 뱅크 뚝에 서 있어. 어떻게 서 있어? 팔짱을 끼고 서 있어. 오히려 자 그대로 가볼게요. Our arms 목적어야. 어, 그냥 팔들이 어떻게 되어진 채 목적어야. 목적보형태만 쓰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folding이에요 아니면 f o l d 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목적보형태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형태는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목적어 목적보의 관계야. 관계야. 아까 이미 공부했어. 저기서 능동지행의이라고 얘기했어. 아까 공부했어. 봐보면서 뭐라 그랬어? 수동 완료의 이라고 분명히 공부했어. 수동 완료의 이 맞지? 요건 별거 없어.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그럼 결국은 뭐야? 여기만 나온단 말이야. 출제 포인트는 요거다. 이건 이거 구별하는문데가 출제 포인트로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골라봐. 숫자 포인트잖아. ING냐, 아, PP냐. 자, 팔들이 접어요, 접혀져요. 접혀지죠? 이게팔짱 끼고지? 그럼 답은 뭐야? 당연히 당근 폴리지 알겠어? 이렇게 쓰는. Don't speak with your mouth. 말하지 마! 너의 입에, 어? 입에. 음. 뭐라고? 그 음. 뭐야? 음. 여기, 여기, 여기, 형용사라지. 그죠? 너의 입을 풀 가득 채우는 채 무슨 뜻이냐면 입을 가득 채울 때 어떨 때 음식물이 들어가 있을 때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음식물을 입에 가득 채운 채많하지만 않았습니다. 맛을 채워 어? 이런 의미 이때는 시험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게 뭐 시험 문제가 돼요. 현재 문서 마무리 사 형태일 때만 출제 포인트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빨리 처리합니다. 자, 연이 나는 걸 만들기 위해서야. 연이 날게하기 위하여라고 끊고요. 연 날리기 위해서요연 날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 <놀람> 형식적으로 가려 나왔고요. 이따 음식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To <놀람> run! 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태로 뛰는 것이 필요하냐 자, 해석. 여기도 해석을 완전 30초야 되는데, 이걸 안 썼네. A를 B 한 채로. 등동진행인데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수동완료일 때 A를 B된 채로 완료시켜서 완료시켜서 까먹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면 냐0이잖아요 이거, 그지? 어, 뛰는 것이 필요하대요. 연 날게 하기 위해서 연연 날기 위하여 연이 날, 날도록 하기만 아, 하기 위해서는 연을 여러분 뒤에 둔 채요. 이게 A고 여기가 B야. 당신 뒤에. 이러고 이런, 뛰면 안 되잖아. 이러고 뛸, 그렇지? 밑에 거. 야, 운동선수는 걸었는데요. 강둑을 따라 걸어갔죠. 어떻게 걸어갔냐면 자신의 포주머니 포켓 이렇게 나왔어요. 뭐니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어, 빠졌는데? 그, 그뭐 돼요? 그냥 포켓 주에? 잘못이 거는? 여기다 있어. 이, 있어야지. 아 인... 히즈 핸즈 히젠즈 히젠즈 어디 있어? 히즈 핸즈 홀. 그러니까 히즈 핸즈 인 히즈 포켓. 어아 여기 히젠즈. 그래서 두 손이 어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죠. 아 지금 빨치 먹었구나. 이 위즈 포켓이구나. 이렇게 되거네. 야 이제 히젠즈가 여기가 이제 목적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니지 퍼켓치가 이게 맞죠. 도 전배 끊왔네 벌써, 여기있다. 전배 끊 어떻게 하는데, 그의 손을 어떻게 해? 호주머니 속에 넣은지. 응? 호주머니 속에 넣은지. 그죠?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지. 그죠 호주머니에 손 넣고, 방금 다 먹었다. 밑에 거, 미스터 화이트 씨는 어떻게 했냐면, 타임아웃을 불렀다. 라고 하지. 어떻게? 응. 뭐한 채? 이 분이 자 시계로 이 분이 남겨진 채, 이럼 되지? 남겨진 채, 뭐된 채, 남겨진 채. 요거 피피 나왔습니다. 이 분이 리브행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트 나온 거야. 따르다 남겨진. 채. 요거 조목 조목 따져서 쓸수 있어야 된다.